생일 축하합니다 사 케이크랑 조야. 내가 일부러 얼려놨어. 맛있어. 아쉽다 면이크를좀잘 먹는데 음, 커피가 없으면 많이 못 먹어 머리 잘랐어. 뭔가 사람이 바뀌고 싶 함께 예뻐지고 싶버들과 함께 앉아있있잖아그는 멤버들과 는만한게 이런 케이크는 혼자 먹는것 보다 역시 같이 먹는게맛있는것 같아요 혼자 먹으니까 많이 못먹겠어 너한테는래 알겠어 싫은 말아 기생면야 하지 않는. 주겠어 치고. 눈이 부신 햇살에서 나는 대연하지 알로하 기억이 나떡류시 전하는 그.